네 오늘 11강입니다. 오늘은 서스포 코드의 정의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sus4 코드는 어 원래는 suspended f o r t h 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그냥 서스포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4도가 4도음으로 붕떠 있다 매달려 있다 4도음이 4도음으로 어, 어, 음정이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 얘기는 원래는 메이저 코드였는데 메이저 코드의 장3도음이 반음이 올라가면서 4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코드의 기본이 1도 3도 5도로 만드는데 지금 이 서스포 코드의 경우에는 3도가 반음이 올라가서 4도가 되었기 때문에 3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5도가 아니라 145도로 된 코드를 말합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C 코드는 도 미솔인데 C 서스포가 되면은 미가 파로 변합니다. 네, 미가 바로 변해버려서, 음, sus4가 되죠. csus4. 자, d, d 코드의 경우에는, 레, 파샵, 라인데, 파샵이 역시 반음이 올라가서, 소이 됩니다. dsus4. 그리고 f 코드의 경우에는, 파라도인데, 이 라가 또 반음이 역시 올라가서, 라가 반음 올라가면, 라샵이죠. 근데 이제 F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샵이라 그러면 3도의 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4도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C 플랫으로 표현합니다. 네, C 플랫 그래서 F 서스포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스포는 자주 아주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이4 없이 그냥 f s u 이렇게만 써도 그게 f, 그러니까 sus4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s 스 s 4가 아니라 또 u 스2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2라고 꼭 써주죠 하지만 s 스 s 4의 경우에는 4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마이너 u s s u 4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나오는 표기인데요 어, 원래 마이너 코드는 서스포가 없습니다. 음, 서스포는 원래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드의 3도가 반음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원래는 마이너 서스포는 없습니다. 없거나 결과물이, 어, 좀 오래된 화성학 책이나 오래된 코드 책을 보면은 그냥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 서스포랑 그냥 서스포는 결과가 같다. 그러니까 어, C, C가 C서스포가 되던 C 마이너 서스포가 되던 구성음이 같다라고 나오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 이 마이너 서스포라는 것은 그냥 마이너 코드에다가 3도를 빼지 않고 4도를 더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에드포, 에드포라는 for, 코드가 있는데 4도만 추가한 코드입니다. 에드포랑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이너 코드는 서스포라고 음,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이너, 에드포, 이제 M과 A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괄호를 하기도 하고요. 마이너, 에드포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 단삼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위에서 말한 메이저 서스포랑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C마이너는 도, 미 플랫, 솔인데, 이미 플랫 음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파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이 4개가 되죠. 이것을 마이너 서스포라고 요즘에는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서스포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서스포가 가장 많이 쓰일 때는, 도미넌트 코드에서입니다. 도미넌트라는 건5 코드죠. 각 키의 다섯 번째 화성으로 만든 코드인데, 도미넌트 코드가 음, 계속 나올 때. 자,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도미넌트가 G 이렇게 나오는데 어, G코드 이 G코드가 계속 오래 지속될 때화성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은 선율감을 주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나눠서 그거를 이제 분할 이라고 하는데 코드를 나눠서 앞에는 서스포를 써주고 뒤에는 원래 코드인 G를 써주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트일 때 C에서는 G가 도미넌트죠. C키에서는 G 코드가 도미넌트인데 이럴 때는 서스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요즘은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G가 먼저 나오고 G 서스가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음, C 코드. C C코, 코드 C키에서의 토닉이 C죠. 토닉일 때는 서스포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뒤에 나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는 4이죠. 4, 네 번째 코드.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각 키의 도미넌트와 토닉만 얘기했지 서브 도미넌트를 뺐죠. 그 이유는 서브 도미넌트, 그러니까 네 번째 코드의 서스포는 이 C키를 벗어나게 됩니다. 예, 위에 악보 잠깐 보실까요? 그니까, 러 4가 C키에서는 F인데, 이 F 코드를 서스로 만들다 보니까 이 플랫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C키에는 플랫이나 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키를 벗어나는 음정이 되기 때문에, 어, 쓸수 있긴 한데, 조심해서, 그, 맞, 어, 음악에 맞을 때가 있고, 멜로디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더미넌트의 서스포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텐션 코드로 독립적 사용. 예. 원래는 이렇게 보조 코드로 일반 코드 앞에서 또는 뒤에서 꾸며주는 코드인데, 요즘에는 그냥 텐션, 그러니까 비화성음을 포함한 코드로 추가한 다른 음들을 1, 3, 5도 외에 다른, 1, 3, 5, 7도 외에 다른 음들을 추가한 코드로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G코드 부분인데 멜로디에 도를 꼭 쓰고 싶다 근데 이 G에는 솔시레기 때문에 도가 안 나오죠 그래도 난 쓰고 싶다 멜로디에나 있 화성에 멜로디에 나올 수도 있고 파음에 엘토나 테너에다가 도를 쓰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사도음을 난꼭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어뭐 도미넌트던 토닉이던 간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는 이 G코드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인 것도 있지만 멜로디를 도를 꼭 쓰기 위해서 이 도를 쓰기 위해서 서스포를 서스포가 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포의 해결, 레졸유션이라는게 있는데요. 서스포 코드는 굉장히 불안정한 코드입니다. 4도음은 5도랑 붙어있고 1도, 근음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음 코드에서 해결을 다음 코드에 안정감이 있는 음으로 가서 해결을, 어, 해 주어서, 어, 안정감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서스포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스포, 예를 들어서 G 서스포는 도인데 이도 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 코드의 원래 이 G 코드의 3도 음이 C로 돌아가게 하는 이렇게 자기의 장삼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서스포가 보통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앞에 나왔다가 불안하게 했다가 뒤로 가면서 안정감 있게 해결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코드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서스포인데 이 도움이 C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도움을쭉 그냥 가서 다른 코드 전혀 다른 C코드라는 것에도움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아니라 음을 쭉 끌다가 이 순간은 불안한 음이었는데 코드 자체가 다른 코드로 바뀌면서 다른 코드에서는 안 불안한 안정감 있는 음이 되면서 어 해결이 되는 그런 식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